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 대해 전해드리는 어츠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 예약을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튜브 컴퓨터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 카메라 모양 아이콘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하세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스트림 웹캠 관리가 있는데요. 관리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스트림 예약을 클릭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할게요. 제목을 쓰시고요. 실시간 방송 제목을 쓰겠습니다. 테스트 방송이라고 쓸게요. 실시간 방송 예약 거는 법. 테스트. 이렇게 제목을 쓸게요. 그리고 설정을 공개로 놓고, 더보기 설명란에 간단하게 설명을 적으신 다음에 날짜를 클릭하면 은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50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수위창출 사용설정이라고 있는데 체크를 하시면 은 광고가 나오고요. 체크를 풀면 은 광고가 안나옵니다. 그 대신 이거는 천명 구독자 그리고 4천시간을 채우고 나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썸네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썸네일을 넣고 싶으실 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층을 아동용이 아니면 아니오라고 클릭하시고요. 스트림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스트림 키가 있는데요. 스트림 키를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를 누르고 나서 여기 OBS 화면이죠. OBS 화면에서 파일 설정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누릅니다. 복사한 스트링키를 여기다 붙여넣기 그리고 적용 확인 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트링키는 절대로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분들을 볼수 없게끔 이렇게 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은 바로 실시간 방송이 켜졌는데 지금은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OBS 화면에서 방송 시작을 누릅니다 방송 시작을 누른다고 해서 방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초록색 불로 켜졌고요 지금 컴퓨터 화면에서도 연결 상태 우수라고 뜨죠 이게 연결이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시작 버튼이 활성화 가 됐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을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적어져 있죠 자, 유튜브 제 채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예약거는법 테스트라고 제목이 나와있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영상을 보실 순 없고 채팅창에 채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을 켜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스트림 종료 버튼으로 바뀝니다. 자 시작 버튼 을 누르는 순간 실시간 방송이 켜집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이 시작을 했을 거예요. 한번 여기 볼까요? 유튜브 화면 보시면은 방송이 켜질 겁니다. 기다려 보죠.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실시간 방송이 켜집니다 자, 지금 방송 지금 켜져 있죠 실시한 방송 예약 거는 법을 지금 녹화를 뜨고 있어요 방송을 끄겠습니다 방송을 끌 때는 이 화면에서 스트림 종료라고 오른쪽 상단에 스트림 종료를 클릭하시면은 방송이 종료가 됩니다 꺼보겠습니다 스트 종료를 눌렀더니 이런 화면이 끄었습니다 OBS 에서는 방송 종료를 안 눌렀어요 방송 중단을 누르면은 OBS 에서도 방송 종료가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